우선 음악을 먼저 넣겠습니다. 미디어 소스창에서 배경 효과음 샘플을 누르고 배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샘플을 선택한 후 미리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드시면 타임라인 오디오 1번 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아 주겠습니다. 뒷부분은안 쓰니까 마우스 커서 뒷부분을 잡고 당겨줍니다. 옴몬 영상의 음량을 조절하겠습니다. 우선 옴몬 클립에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음소거. 한번더 눌러서 음소거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 아이콘을 누르고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면 음량을 크게 혹은 작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다 끝나면 이제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서서히 끝나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이쪽에 선택된 오디오 편집 눌러주시고, 편집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는데 우리는 여기 Fade 확인, 그 다음에 히트아웃,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정이 지속되는 시간부터 하고요 피곤은 5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조절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 부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세부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세부 조절은 선택된 비디오 편집하셔서요 핀티,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마우스 커서 좌우로 바뀌었을 때 당겨주고 그러면은 일정 이라는 시작점이죠 이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 첫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을 남기고 다른 걸 지우고 싶으면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 구간과 종료 구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원하는 지점을 잘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그것도 부정해봤고요